벤트남도로 콜라 건너는 법 벤트남도 쉽게 이 여러분 베트남은 도로가 너무 복잡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길을 건널때 어려워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베트남도로 쉽게 건너는 법 첫째 길을 건너기 전 택시 잡듯이 손을 살짝 뻗어주세요. 시선은 차가 오는 방향으로 두세요. 둘째,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같은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나 오토바이가 보행자의 걸음을 예측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 조심하세요! 베트남에서는 길을 건너다가 멈추는 게더 위험해요 좋고 321운동 3. 세 번씩 보고 2. 두번 지인에게 공유 1. 한번 추천입니다 321운동 잊지 마세요 Join us Korea is the first Seoul City certified language and culture NGO to lead Korean language classes and culture exchanges for foreigners t 단키 가이다 통바오 조코조코 조코팅